오리개가 높을수록 맥주처럼 어두워지고 셔터 스파이가 높아질수록 아. 높아질수록 안 흔들리고 낮을수록 많이 흔들리고 오토 모드? 아, 수동 모드 뭐. 그리 아까 그 옆에 거 돌리는 거는 그냥 밝기 수동은 그럼 초점도 내가 맞지나 음. 뭘로? 앞에 그 돌리는 거그 돌리는 거 그러고 찍으면 되잖아 아, 오케이 오케이 나알할것 같아. 아 그럼 더잘 찍지. 난 어제 그냥 기본만 기본 흑백밖에 안 되길래 이게 뭐야 하고 막 엄청 실망했단 말이야. 아 필터 분명 많다고 했는데 이게 다구나. 했는데 나 아, 이제 준비 끝났어. 지금 수동이잖아. 어? 아이유, 네, ISO는 높을수록 좋나? 아 그래? 그리고 이걸로 밝기를 조절해 아, 높아질수록 어두워진다 했지? 그러네. 이게, 이게 샷.. 샤... 아닌데. 이게 뭐지? 이게 확대하는 거 아니야? 확대가 안 되네, 이제? 미치, 미쳤는데? 너무 설레는데요? 어제 급하게 찍으러 갔다가 사실 그거는 예쁘게 찍긴 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? 아 내가 갑자기 이걸로 이걸 보를 아는데 <웃음> 찍잖아요? 바로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요 대박이죠? 지금 찍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서 내가 전담 그 어플 수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<웃음> 약간 보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공이 들어간 사진이라고. <웃음> 많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. <웃음>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필터가 많은데, <웃음> 치, 직감 아... 모드가 뭐죠? 풍경 <웃음> <공격>, 인물. 모노크롬 이거. 우선워다 종이개가 이렇게 될수록 <웃음> 어두워지잖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예쁜데? 아. 미쳤다. <웃음> 이아 이렇게 해. 이걸 낮추니까 그게 생기는 노이즈라고 하죠. 그 지지직거리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통해 아, 첫 점. 첫점부는시몇시 12시 반이야? 네. 너 한적. 렌즈 끼고부터대단할거 언니 눈에 박아지 진짜 기대해도 좋을 거 같아. 너무. 기대 많이 했어요. 아 설레요. 우주증 풀려서 나 설레 아니, 지금. 진짜. 빨리 스케줄 끝났어면 좋겠다. <웃음>